는데 길이 뭐지? 아요 아, 사이로 아아 빌라 사이로에서 들어가는 물 어이구 뭐야 막혔는데? 뭐지? 제가 잘못 찍고 왔나? 허허 후진으로 나가야 하는 이런 불쌍한 <웃음> 전시실, 일반 전시실 이렇게 1층에 이렇게 되어 있나봐요. 어. <웃음> 아 곤충은 무엇을 먹고 싶요아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응. 그 애기들이 진짜 현장 학습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. 어린이 친구들이. 곤충의 특징, 뭐 나비와 나방의 차이점, 곤충의 변태, 그 변태 아니에요, 여러분. 아, 곤충이 번성한 이유, 어, 아 몸의 크기가 작아서 숨기 좋아서 번성이 가능했대요. 나비가 실제로 있어. 와, 나비뿐만 아니라 곤충들이 실제로 방사되어 있는 곳이에요. 아, 문 열지 말라고 써있네. 여기도 있잖아요, 나비. 와. 소리 들리시죠, 비드라미 아, 이 라이트를 줄수 있네 아 누르고 있으면 불이 들어와서 이 안에 곤충들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근데 불 끄면 솔직히 안 보이고 이렇게 불을 누르면 보일 수가 있어요 얘는 뭐지? 장수풍뎅이그래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장수풍뎅이 오, <웃음> 이야왜 어. 어, 이렇게 많이 가 m u l 아 <웃음>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내가, 내가 돌린건가? 아니면 바람이 분건가 바람이 분거 같아요 아마 마침 바람이 불어 주었어 그럼 이제 저는 할거 다 한거 같아서 혼자 좀 저만의 시간에 갖겠습니다 산책 가면서 안녕